저는 푸핀 테라스라는 곳에 와서 스리랑카로 넘어가기 전에 스리랑카에 대해서 조금 조사도 하고 컴퓨터로 봤었어야 하는 업무 같은 거를 처리를 하면서 이제 하루를 그냥 통째로 푸핀 테라스에서 보냈습니다 노을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조용하고 산속에 있다 보니까 치앙마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연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치앙마이는 음좀 답답한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랑 그렇게 크게 막 뭔가 여행지에 왔다 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자꾸 높은 곳을 찾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긴 정말 좋았어요 워낙에 인생샷 스팟으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뭐야? 뭐? 보면 볼거 거 아니야? 어차피? 볼아 그래도 이쪽이 잘나오잖아 아좀 잘나오더라 아... 아 모르겠다 <웃음> 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뭐야? 아, 한번도 네, 안 찍은 뭐. 거야. 원래 이런게 제일 친한거야 땡큐 그만. 그만 <웃음> 그만. 그만. 그만. 사진 찍는게 이렇게 힘듭니다